네 안녕하세요 공입니다또 우리 하가 다른 일을 또 해주고 있어요. 하하까머네 em làm b i e n g nhiều. em nhiều nhiều nhiều. 알았어 알았어. em làm gì? em cắt video hôm qua n hôm q a đi u n c em làm được 네, 응, 네. 응. 네, 제가 하에게 조금 알려줬어요 어, 하에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하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어, 요컷 편집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었는데 하가 흔쾌히 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할수 있게 됐으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작업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는 이대로 해주는 만큼 제가 또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음, 열심히 그렇지? 응 그렇지? 엠 집중. 홍과 답종룩 오빠 신발 나? 오케이 알았어 집중해 집중해 <웃음> 어우 참나 하 아, 파이팅! 뭐 먹을래? 네 아, 하가 아.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하가 해줬거든요 하가 시켜주고 근데 네. 오늘은 제가 조금 하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뭐 먹을래 뭔지? 에이 뭐든 다. 빨리. 어, 케네. 케네 할래. 네. 와, 진짜? 짜장 라요자 일단 밖에서 사갖고 왔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뭐 맵진 않을 거야. 음. v ô m n a y xếp nó về cho mình ăn nha t tớ <cười> nhanh nhanh nhanh em đói rồi thèm thèm thèm thèm thèm thèm thèm thèm thèm t h h m t h è n thèm thèm h è m t h è n h thèm thèm t h t h m thèm thèm t h h è m t t h m h t t h t em không biết không. cây nhiều hả à? cây nhiều hả không phải chút xíu à, yeah. không cài không được phải cây em phai c ã y à nhưng mà cây nhiều không được không cay mà bình thường không được phải cay mới được n g r n m à t a n n m cái này rất nổi tiếng ở Hàn Quốc hả đúng rồi tất cả t h à h Hàn Quốc v i t cái này mà à. 연보팅 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한국 음식을 접한 적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도 많이 먹어보지 못했어요. em t a m a com 네. đ a o m a em v u đây s vui. t h sao sao n h không n h ữ v i i 아니 남 남자, 여자, 여자야. 여이야 동생. 아, 동생이야. 동생. 아, 동생이야. 동생. 아, 동생이야. 동생. 아, 동이야 Chỉ hãy chờ đợi <cười> Em đói rồi nhanh nhanh nhanh Ông ba cho em nhiều tiền mà nên em làm nhiều nhiều là bình thường a y trời, tiền chút xíu mà Ông ba cho em chút xíu thì em làm chút xíu nhưng mà ông <cười> ba cho em nhiều là em làm nhiều 맞아, 맞아. <웃음> m m làm, m m 김, 긴, 이 네. 알았어요. Um. 하, 몇 시에? Emm, 디, 굿, 에6 ngày. 6, 6 ngày. 네. 1 9, 20. 안 된, 안된 20. 2 6 2 6 20. 3 7일 9, 20. 7일 에7 20. 3년에 9, 2 Không được Tại sao? Người Việt Nam ừ. Tết holiday là phải có tiền á đ l ợ c Ok cho tiền <cười> Anh không biết tiếng biết ha. Em sẽ nghĩ chúng ta làm việc tốt không? Không, anh yêu ừ, em không nói bình thường mà Em không nói, anh nói À chứ h n g ạ 제가 거의 협박을 했어요. 매날 빙토빙토 얘기하니까. em um, không biết nhưng mà em làm tốt nhất có thể. em cố gắng làm tốt nhất. nhưng mà nếu mọi người thấy không tốt thì em không biết. nhưng mọi người thấy tốt thì em vui. ngay Hàn Quốc n i sim n e u cosplay em tốt con n o tốt. cảm s em sẽ cố gắng hơn nữa. 엠비앗 어더이컴 b 비앗 야구 만두 만두부 만두부 만두두부 저희 형님들께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시게 됐습니다 어떤지 한번 평가해 주시고 또 볼만하면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형님들이 열심히 성장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라고? 다시 해봐 라이, 라이. <웃음> 무이나 개? 나두 개는 베트남도 그 국수 같은 거, 면 같은 음식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이렇게 똑. 이 응? á i này là mì chuồng cây. Mì 난.. h u ồ n 어 cây là nắn nắn hả? n g 어 밥 센세 닭도어 막 한. 이거 쿨이려. 김다이 쪽시우냐? 음. 오, 나쁘다. 오. 이제는 적게 먹고 면은 차갑게. 부게세요 저도 정식적으로 요리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좀 차갑게 먹는 게 저는 맛입니다. 냠. 음. 죽을래? 아니요. 죽을래가 뭔지 알아? em l 아 chết rồi ai làm n 아 원래 이거 재료도 있어야 되는데 오이도 있어야 되고 가끔씩 베트남에서 비빔면을 사면 좀 짝퉁이 있어요 맛이 다른 비빔면이 있는데 요거는 한국에서 파는 비빔면하고 똑같은 비빔면입니다. 같이. 영화 보시면서 먹겠답니다. 아이고. 그래? 영화 보면서 먹어. 그래, 뭐 일을 다 일이 다 끝나긴 했으니까 영화 보자 그래. 안디. 어, 잘 먹겠습니다. 컨턴니. 음. 네. 히노시잖아. 컨턴가 네, 네. 킹덤을 보고 싶대요. 그래서 킹덤을 함, 함께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Phim n ổ i tiếng ở Việt Nam, người Việt Nam xem nhiều nhiều nhưng mà em chưa biết. Tại em xem phim nhiều nhiều <cười> Em không thể xem tất cả phim Hàn Quốc được ừ. Quá nhiều, phim nào cũng hay hết Có muống không? Không, ăn không m u ố n h Ai giờ bỏ gặp ạ Ăn nhiều nha Chắc chắn em sẽ ăn tất cả Ồ, chắc gặp lại <cười> Hay hả? Không cay nhưng mà chua Chua ừ, Chua chút xíu chua Ngon hả? Ừm, lạ lắm Chắc chắn ừ. Cái này tên gì? Ờ, em không à, biết Bì bì m Em không biết Ờ, tiếng biết b t r n cây Ừm Bì trộn cây ở Việt Nam rất nhiều Nhưng mà cái này Ừm Không nhớ ông b a chút xíu z a l ô cho e m ok ok 사랑 이렇게 같이 한 지도 어느덧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가 조금 빛이 났고 아 괜찮은 친구다라는 걸좀 많이 느꼈고 제 생각처럼 다 여태까지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가 스스로 좀 빛을 내고 또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많은 일을 주어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저 <웃음> 너무 너무 너무 하게저희고편하게편하화밥보고편하도보영화렇보 보고, 하는 일상으로 하려고 하태일지으음하 많이 먹태었지 마음을 많이 먹좀었다보보여 정신 없좀많려온니도정어요이달려은이렇있편요한일씩을이렇분 편안한 일여을여러분하께좀보여잘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너무 다부끄러 <웃음> <우와. 웃음> <웃음> 그 아들 랍스. 전하를 쉬어, 이 나라를 숨어 뛰어노. 그부정들이로가지 아, 지금 졸고 있어요. 도영정정부정이라오 중공전으로 드셨 거죠? 어디? 처기이라좀 너무하냐? 음, 뭐 네, 애생 오달놈. <웃음> <웃음> 아 얘를 좀 많이 했어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많이 피곤할 겁니다. 하는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 에이, 잘 자라. 어자자 자, 자. 자. 미안해. 뭐? 아, h y Hôm nay đi về được không? Được c <cười> h Chắc đang được hả? t em ngủ ở đây hả? Chúc uống n g n Thầy t r a Thầy c r a Trời ơi